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키는 것같아 아, 저는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을 온건 아니고요. 서울을 정리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볼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브이로그 세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제 차를 지금 정비를 맡기러 가야 돼 가지고. 자, 저는 이제 차를 맡겼고요. 이제 슬슬 이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까해요 사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랑 다르거든요? 일단 가장 최근에 데고온 애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정말 작아요. 근데 이게 수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게 제가 어저께 언박싱을 했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걸으면서도 해보고, 아까 바닷바람 있는 데서도 해봤으니까, 지금 아마 이걸 편집할 때는 알지 않을까 싶긴 해요. 확실한 거는, 들고 다니는 거랑 눈에 안 띄는 거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진짜 조그마죠? 브릿실드를 벗기면은, 주먹만 해 주먹보다 훨씬 작아요 이거 신용카드 사이즈가 되네요 진짜 엄청 작죠? 소니마이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케이블로 제가 자주 연결을 하는데 이걸 연결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점은 일단 합격 근데 이제 수만 정상적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투벅이는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걸어서 15분 위치에 있어서 아 20분 기다려야 돼이 맛이지 <웃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버스가 생각보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주시에서 좀 떨어진 곳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안 탔다 보니까 많이 안 섭니다 그래서 헛다 온것 같아 자 그리고 제가 아까는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바디 같은 경우는 A7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시하자마자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풀프레임인데 불구하고 크라바디만큼 가벼워요.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스위브 렉정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집에 도착걸 했고요. 저는 지금 약간 쉐어스 개념으로 다섯 시서 같이 살고 있어요. 뭐 그건 차차 앞으로의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하고 일단 이 바디 같은 경우는 흔히 아는 A7 M3랑 성능이 비슷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개선을 됐다고 해요. 사진도 잘 찍히고 영상도 잘 나오고 뭐 이거는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짱을 바꿨네. 자 일단 이 녀석은 터메어랑 이런 걸다 업데이트 했습니다 얘는 다음 편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말한 이 브이로그 셋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쓰도록 할게요 이제 좀 있으면 노을 시간이어가지고 바깥에 나왔는데 아 제주도 살면 이게 좋은 게 항상 노을을 이쁘게 볼수 있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와가지고 제가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바다가 있거든요. 지금 벌써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각대를 말씀드릴게요 울란지 삼각대입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위로 3단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퀵 플레이트 까지 장착이 돼요. 아예 그냥 내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빼딱 꼈다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볼헤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일 수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2 k g 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얘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퀵 플레이트 가 제일 크거든요? 키플레이트로 이제 짐벌에 옮겼다가 여러 군데 바로바로 바로 장착을 시킬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 미니 삼각대 키플레이트가 있는 걸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삼각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나가요 8만원인가?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늘은 놀이 잘하면 이쁠 것 같은데? 놀다운염 기쁨씨 안 그래도 지금 삼각대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 무슨 삼각대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 이거. 어. 이거 브이로그 세터프로 아, 좋다고. 아. 어. 자. 어? 진짜 가볍왔데 그렇지.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가볍냐? 네, 와. 이 정도면은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살수 있지. 어. 어. 나 정도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렌즈죠 이 렌즈는 사실 지금 소니에서 출시한지 얼마 안된 렌즈라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볍기만 해도 안되고 영상이 화질이 떨어져도 안되고 근데 지금 이거는 영상도 이쁘게 잘 나오면서 가벼워요 아직 지금 한국에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이게 맨날 맨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구입한 렌즈인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카페 같은 데 들고 다니면서 할 만하지 않아? 조금, 이 정도, 이 정도 기면좀 아이, 그래지 조금 부담스럽지. 부담스럽나? 한국은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가족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고양이를 잠깐 인부하기로 해 가지고. <웃음> <웃음> 쭉긴 아, 그 작은 애 처음 봐 그거 어, 어, 어. 다클줄야하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θ h 오오오오야야 완전 개냥이야! 이네 <목소리> 어, 생각보다 너 응. 응. 진짜 개냥날카로